가위 바위 보. 야, 내가 요리할 테니까 내가 설거지 설거지 걸 많이 만들지 마라. 아. 왜? 굳이 집게를 써야 되는 거야? 아니, 그럼 이거 몰래. 아니 뭐 이따 쓸 젓가락 있는데. 굳이 집게를 쓰므로써야 네. 네. 설거지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? 얼었어? 네. 아왜 또? 굳이 뒤집기를 써야 되는 거야? 어, 뭘로 할까? 젓가락을 할 수는 없잖아 왜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굳이 뒤집기를 사용함으로써 설거지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너 빨리 먹어라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햇사왔어아 진짜 저것도 대단하다 아왜또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려고? 거 어떻게 알아? 이도 없는데 수아 이거 어치우치아이 젓가락으로. 야그거 어떻게 알아? 거게 알아? 거 어떻게 알아? 게아 그건 냄비에 눌아어떻아 이거 어떻게 알아? 이거 어거 배달 게 이거 어떻게 알 5,000원 게 알아?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거어도없어 내가 코로나 때문에 개인기 비중이 생겨서. 어. 그냥 내가 해주는데 not 면안 안돼? it t 응. 설거지를 많이 하 m a 손이 너무 예 h a t 이 so good. i 지 sorry. i 야 s o 야야야야숨 sorry. I'm s o r r 숨.